골 네, 고리 좀 살. 보 예. <웃음> 네. 이쪽 보이는데. 네. 이쪽은 전혀 안보이죠리안 보이네요. 어, 전혀 안보이 야, 신기하네. 이쪽은 네. 어, 있고 이쪽은 네. 같은 밭인데 네. 주인이 같은 거죠? 네, 저같 <웃음> 근데 왜 다른 거예요? 아, 제가 <웃음> <처리> 안 했고. <웃음> 잘안 했네, 솔직히. 아, 이쪽은 리 하셨구나. 네, 자 2차 방제까지는 아지모 임질 하고 네. 이제 3차 방제는 이제 오가노썰 네, 저는 충남 태안에 수도작 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다른 곳보다 증수가 더 많이 되고 그리고 밥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예, 네, 저희 남편이에요. 아. 편 상태는 좀 좋은 편이에요. 아, 나쁘진 않아요. 예, 예. 네, 네. 뭘 보면 좋다는 거알수 있어요? 지금 대략 보면은 지금 이 상태 되면은 이골리이 이 심은 간격이 좀잘 보여야 되는데, 이 반대쪽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안 보이잖아요. 네. 꽉 찼잖아요. 그, 그만큼 잘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골이 좀 잘, 골이 이렇게 보여요. 예. <웃음> 네. 이쪽 골이 보이는데, 네. 이쪽은? <웃음> 전혀 안 보이지. 골이 안 보이네요. 어, 전혀 안 보이지. 야, 신기하네. 이쪽은, 네. 어, 있고, 이쪽은? 네. 같은 밭인데. 예. 네. 주인이 같은 거죠? 예, 네, 저 같아요. <웃음> 근데 왜 다른 거예요? 아, 제가, 예. 털안 <웃음> <처리> 했고. <웃음> 처리 잘안 해요. 솔직히. 아, 이쪽은 트야 싶구나. 처리이 밤만 편하신 거네. 네. 오늘기는 이게 5월 한 28일인가? 9일쯤 이렇게 28일? 네. 그러면 이거 언제 수확하실 거예요? 수확은 <웃음> 일정은 한 10월 25일경쯤 하는데 아, 고추가 아주 뭉태기도 올려 있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가을에 맺히는 네. 것처럼 이렇게 많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맺히고 있어요. 쪽도 다 그래요. 다. 엄청 많이. 와. 어, 이런데, 이런데 보세요. 전생전 처음이에요. 잘 크고 잘 달리고, 고추 과도 크고. 그래서 올해는 한나무에 두은 정도 따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려나요? <웃음> 고추가 좀 무거워지는 거 보니까, 볕도, 쌀도, 수로스로 수로, 무게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아주마엠지를 주면 좋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작년에 우리 남편 말이 뭐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렇다고 그렇지? 네, 네. <웃음> 무게도 많이 나가고 또 뭐라고 했지? 작년에 이제 저희가 시, 최초로 시험으로 이렇게 이걸 줬는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작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상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분석한 건 뭐냐면 건조시켜서 톤백에 담아보니까 이 영양제 주기 전에는 대략 그꽉 채웠을 때한 1100kg 정도 들어가더라고 톤백에 건조벼가 보통 한 1240kg 이렇게 한 140kg 정도 가그 같은 백에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증수가 무게가 늘어났다 제가 볼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또 쓰는데 밥맛은 정말 좋아요. 음. 작년에는 찹쌀을 꼭 섞어서 먹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이 쌀만 그냥 이 쌀만 먹어도 찹쌀 섞은 거보다 정말 좋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유, 유, 향을 주면 미질이 좋아진다고 하더니 그영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 이거 영양제 이거 아주마임지 주라고 제가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아. 그아주마임을몇번 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작년에는 두번 쳤고요 네. 올해는 지금 한번 치고 앞으로 두번더칠 거예요 이제 이삭 걸음이라고 이서 걸음을 주고 나면 키가... 이 마디에서 안에서 벼, 벼가 생겨요 이렇게 벼 알이 그러면서 그 키가 쭉 크는 그 시기를 이제 이수분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지금 요, 이, 지금 이제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 주고 나중에 이제 이삭이 제이 나오면 벼꽃이 이렇게 핀다고요 하얗게 그때 또 주는 거지 뭐 신고 나서 흔들림 없이 쭉잘 자라고 있는 거고 네. 도열병이나 병 같은 것도 없고 없어요 깨끗하네요. 네. 6,300평 정도 될 거예요. 6,000. 이거 예전에 드론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시셨어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제 사람 시모리에서 사람 두 사람이 줄을 끌고 다니고요. 아... 그리고 기계는 밖에 있었고 그리고 드론 사기 전에는 승용 관리기를 가지고 승용 관리기에다 줄을 매가지고. 사람이 끓기 어려우니까 이제 관리기로 끓고선 약을 줬었는데 기계가 다녀야 되니까 아 많이 망가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론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럼 드론 언제 배우신 거예요? 드론 작년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따가지고 작년부터 한 거예요. 이거 비싸 보이는데, 이거? 네, 이거 1900만원. 1900만원? 네. 아, 비싸네요. 7L 정도 되는데요. 아, 물 7L? 네. 거기에 요거 1L짜리 하나, 저 500cc짜리가 하나를 넣으면 어. 7.5L 되죠. 네. 요걸, 요거 가지고선 천 편을 주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노즐 막힘 같은 건 없나요? 아, 노즐 막힘은 없어요 이거. 자, 이륙하겠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자, 이차 방제까지는 아지모 임지를 하고 예. 제 삼차 방제는 이제 오가노 썰. 오가노 썰. 예,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수량 증대하고 무게. 아, 미질. 예, 미질도 좋아지고. 아 그렇게도 요거는 삼차 방제 때 그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차 어, 방제 때, 이차 방제 때는. 아주뭐 엠지로 아주머 하고 그리고 3차 방제는 오가노솔로 이렇게 해상 방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양제를 공급하는 거니까 그렇게 세번 해서 올해 데이터를 내 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확실하게 나오겠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좋아졌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웃음> 그 판매 양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제가 농사짓는 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기록으로도 이제 보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영양제나 뭐 이런 거안 주는 거알고있거든요아 최근에 한 1년 전 그때부터 네. 이제 주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그 전에는 몰라서도 안 줬고 사실 주기가 이게 드론으로 주지 않고 이 줄을 끌고 다니면 주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약도 안주려고러고 영양제도 안 줄라 고그러지줄라고 그러지 않 음. 약을 주게 되면 그때 타서 주는 거지 같이. 근데 효과는 떨어져요. 영양제만 줘야 되는데 농약, 농약하고 농약 같이 주니까 효과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검증된 건 아니지만. 네. 그 아주모 임지를 모르는 농가들한테 한 말씀해 준다면? 아주모 임지 제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써도 좋겠다. 가성비도 잘 나온다.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정도. 그건 뭐 본인이 판단해야 되겠는데 제가 써본 결과에 의하면 다른 영양제 보다는 나쁘지는 않다 오가노슬은요? 오가노슬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는 저희 식구 고추에 좀 많이 줬었는데 확실히 그쪽에 줘면 이것도 좋겠죠 수도자기 유황을 치는 이유는 첫번째는 이제 쌀의 맛을 위해서고 두번째는 이제 수확량 증대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수양미라는 품종의 쌀이 있는데 이 품종이 농사 짓기는 어려워도 어 농사만잘 지어 놓으시면은 쌀의 맛이 좋아, 좋은 쌀이기 때문에 요즘에 인기가 많은 쌀인, 쌀입니다. 이 품종에는 꼭 유황이 들어가야지 쌀 자체의 맛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어, 이 수양미를 지으신 농가분들은 꼭 아즈모 임제나 오가노서를 번갈아가면서 교대로 한번 교차로 살포를 해 보시면은 쌀의 수확량 증대라든지 쌀맛이 좋아지는 것을 확연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오가노 쌀이나 아주마니가 유황 성분이 많이 들었잖아요. 네, 네. 수도작에도 유황 성분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그 유황이 수도작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균적인 균적으로 발생하는 병들을 예방을 시켜 주고 그리고 유황 자체가 다른 성분들의 흡수를 당겨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황은 꼭 필수 아미노산에 들어가는 성분이기 때문에 유황은 모든 작물에 꼭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것을 살포한 밭과 안산 살포하지 않은 밭에 그 논에 그쌀의 차이점이 확 눈에 보이시니까는 꼭 한번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here we g